서 이거 해봐. 수영장에 수영해봐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? 태지가 이게 뭐야? 엄마가 수영장으로 만들었어. 항아리 뚜껑 샀어. 언니 목욕 맨날 맨날 하라고 여기다 물 받아주려고. 궁금한데 오지는 않고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? 어 궁금해. <웃음> 어 궁금해. 내려와봐 공주야. 공주 와 공주가 목욕하는 거더 좋아하잖아. 아유 무서워. 놀와봐 너무 시커메서 무서운가? 우리 공주가? 이거 물이야. 물, 우리 공주 물 좋아하잖아. 응. 너무 궁금하긴 궁금하잖아. 어, 이게 뭔지 궁금하긴 궁금하잖아. 응, 어, 우무다 물인데? <웃음> 공주 라봐 예쁜 공주이래 보세요 공주 공주야 그 색깔이 너무 시커메서 무서운 거지 네가 지금 해, 오빠가 먹으니까 물리야물 이제 들어가서 놀아 그렇지 이제 발을 올렸다가 들어가 그 시간 뭘지 공주 자, 그래. 이때 먹는 거보다 엄마는 물장구 치고 수영하고 이거 사준 거야 너무 깊은 건지 무서우니까 너네 발에 똥 묻어가지고 어머어머어머 손주야. 집지도 않고 좋지? 왜 그러죠? 좋아? 좋아해요? 배 타는 것처럼 몰라가 빼, 태시가. 이 오빠가. 더럽게 물에다가 신발 담갔어 엄마 물 깨끗한 걸로 다시 따줄게 먹지 말고 그만. 그만 더어워 태시가. 그만 먹어. 얼굴 발처럼.